그 흙은 이렇게 쓱 밀면 끝나는 건데 이건 진짜 미리 미리, 미리 다닐 아주 그냥 정 쪄야 돼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응. 큰아빠 이 사투리에서 응. 내 사투리가 나온 거란 말이에 그 설이나 이럴 때온 친척 다 있으면 나는 아주 그냥 사투리 안쓰 사람이 나고 거짓말 <웃음> <웃음> 거짓말 지도 웃긴없다 <웃음> 웃긴 어 나도 웃긴다 <웃음> 네. <웃음> 귀엽죠? 오. 얘의 의, 음. 남자친구 좀 되려나? 어? 해골이? 얘 이름이 아, 마라고 해야겠다 <웃음> 이마 이마 지금 <지미> 네. 이마라고 <웃음> 말하는 것도 진짜 사투리 같다 그러면 은 서울말은 뭔데? 몰라 우리 <웃음> 주제로 계속 얘기 안하나 봐 이마 서울말로 해봐 봐요 이마 <웃음> <웃음> 뭐라고요? 이거 안치 올려야 된다고? 안치 이만